날짜를 입력할 때는 98-2, 3-22, 이렇게 입력하셔야 됩니다. 만약에 여기를 홈탭에서 자세한 날, 간단한 날짜로 선택해 주시고, 1998032라고 쓰고 엔터치시면 이렇게 샵으로 표시가 됩니다.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, 그냥 일반으로 되어 있죠. 표시형식이 일반일때 98 3 22 이렇게 쓰고 엣트 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날짜로 변경이 됩니다